소프 여섯번째 배달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팡 도보를 서울 교대역으로 가서 하기 위해 이렇게 전철을 타고서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쿠팡으로 많이 많이 투잡으로 뛰어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안산이나 이제 경기 남부 북부에 있는 단가와 서울 단가는 완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교대역. 그래서 첫 번째 배달. 오늘 편집한 영상의 큰 주제는 쿠팡 도보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쿠팡 도보를 하면서 이제 브이로그를 촬영한 것입니다. 첫 배달 강남 아니 교대역 첫 배달 두 번째 배달지는 김밥. 한 1km 걸어야 돼요. 화이팅! 화이팅! 거리 이게 뭐야? 나도 김밥 먹고 싶다. 세 번째 배달지는, 두번 <웃음> 다음 배달지로 가는 길, 하이고 힘들어. 덕, 하이고 힘들어. 아, 지나가는 오토바이들이 너무 불길, 불어럽다네가네 번째 픽업지. 한 시간 다돼 가는데, 아 힘들어. 다섯 번째인가 픽업지. 저는 지금 다섯 번한 시간 동안 다섯 번 했고 이번엔 쌀국수 여섯 번째 배달 가는 길 여섯 번째인가 일곱 번 교대역에서 강남역으로 와서 삼성타워에 있는 걸 픽업해가지고 오르막길로 오르고 이제 첫끼 먹으러 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을 잊지 못하겠어요. 오늘의 첫 끼니 동생이 같이 밥못 먹는다고 기프티콘 보내줘가지고 제가. 바게트랑 같이 좋아하는 자몽 에이드랑 먹게 됐어요. 맛있게 먹고 또 힘내서 충전하고 배달하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마워 동생. 11번 출구 찾아가는 길. 픽업지가 11번에 있어요. 강남역이에요 지금. 야상아 한 통화 힘들다. 여기는 안산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 역 부근을 돌아다녔는데 아침 11시에 첫 홀을 시작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시, 하다가 아야 아파 하루 못 뜨겠어 아 아무튼 하고 왔고 또 새로운 앱을 찾아서 안산에서 지금 아들 자전거로 2번을 더해서 했습니다 지금 한 5시 정도 됐는데 일단 운동량이 상당하고 그 다음에 안산과 콜비가 같은 동시간대에 2배? 2.5배? 아무튼 달라요 달라 그래가지고 종종 서울로 가면 좋을 것 같고 제가 11시부터 2시 반 그러니까 11시부터 2시 12시 40분까지는 7건을 정말로 빡세게 아니아니 아니, 열심히 <웃음> 열심히 휘날리면서 했고 그 다음에 1시 반 2시 반 정도에 각한시간에 하나씩 더 해서 총 9건을 하고 왔고 안산에서는 지금 자전거로 1시간 동안 두개한거 같아요 음, 그래서 한 5만원 후반대 중반 정도 번거 같아요 그래도 어떤걸 하는거 보다는 훨씬 더 나은거 같고 피크시간만 잘 이용하면 좋은거 같아요 물론 본업이 세탁조 청소인데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정말로 정말로 정말 초기보다 더 연락이 안오고 있어요 그래서 득이하게 남편은 남편대로 전기스쿠터 가지고 야간에 하고 저는 저대로 뭐 오늘 처음으로 서울로 원정을 간 거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도 할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할수 이제 효빈이도 고등학교 돼서 돈을 벌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걸 찾다가 빠르게 부수입으로 그 할수 있는 걸음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가끔 우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운동도 되고 더 좋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웃음> 그러면 오늘 저의 처음으로 쿠... 쿠팡 도보로 하는 배달 후기를 마쳐보겠습니다 어, 안녕 콜이 30분 이상 안 들어오는 걸 콜이 죽었다고 해서 콜사 저 명동역에서 종각역까지 걸어왔는데, 한 시간 제가 가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써, 하나도. 괜히 왔나? 아, 슬프다, 진짜.